디자인 클러스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디자인의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클러스터는 우선 정부 정책이 바로 서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략 개념이 너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오고 있는 미래를 선취할지에 대한 전략 개념이 없는데, 이런 것을 아는 정부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진정 새 시대의 요구를 설계해낼 수 있는 디자이너, 혁신 디자이너가 이 클러스터 속에 들어와야 되고, 좋은 디자인을 계도하고, 좋은 디자인을 사회화하고 세계화해 나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들어와야 하고 협회 단체들이 들어오고 아까 이 변화의 천병이라고 했는데 이 스튜디오가 들어오고 또이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디자인 클러스터에 혁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대학이 들어오고 그건 뭐 서울대학이 들어오고 홍대가 들어오고 국민대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혁신 디자인을 할 새로운 디자인 교육기관이 여기에 들어와야 하고 여기에는 이 장을 활성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세계의 디자이너들, 디자인 비즈니스맨, 디자인 기업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 페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8대 부문이 하나로 이루어진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대학 얘기가 나오네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합니까? 이제까지는 완전히 서양의 디자인을 하는 데 일생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그 대부분이 서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인구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현재 3억 1000만 명입니다. 유럽이라는 곳이 영불덕 스페인 이탈리아 합치고 또 그다음에 군소 국가를 다 합쳐가지고 4억 5천입니다. 다 합쳐봐야 미국까지 다 합쳐봐야 7억 6천입니다. 7억 6천인데 아 이제는 중국만 해도 14억인데 중국만 해도 미국과 유럽을 다 합친 것의 두 배가 되는 나라인데 14억 중국, 16억 한중일, 44억 아시아인들. 지금 현재 72억입니다. 60%가 넘는 이 아시아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에 맞는 옷을 디자인해서 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학의 디자인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있듯이 이 한중일 디자인 대학 리그를 결성해야 되겠다. 베세토 디자인 리그를 결성하고 이제 아흔 다섯 살된 탈맥락적인 교육을 교육의 연원이었던 이 바우하우스를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 동아시아 중심의 동아시아의 오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세계적 보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디자인하고 교수만 생산할 것이냐겠죠? 이 이제까지 대학은 뭐 크게 나누면 뭐이저 디자이너 할 것이냐 아니면 교수 할 것이냐 이두 갈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서울시에 나가 있을 때, 보니까 나도 이 35년을 대학 교단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 내가 배출한 그 많은 제자 중에 단한 명도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공무원 세계 이 관이, 이제 민관 산학이 어, 협력해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관에 디자인 인력이 없는 한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나가 있는 동안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이 당선이 되시고 이 인수위에 있을 때그 당시에 어, 이 디자인 직렬을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는 직류입니다. 직렬은 시설 직류고요. 디자인 직류를 만들어서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올리고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 공무원 직류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고시를 봐서 공무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뭐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정도 갖고 되지 않는다 이거죠. 기존의 디자인 교육.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 디자이너와 교수라는 이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이 디자인 교육체제를 좀 허물고 기업을, 어, 기업을 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구사하는 이 cdo 과정을 대학 내에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저널리즘 과정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성을 가진 저널리스트들이 없다. 디자인 저널리즘 과정을 만들고 또 도시 행정, 지방 행정,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이 행정을 디자인과 연결시키는 디자인 행정과 과정을 만들고 또 디자인 페어와 컨벤션을 주도하는 페어 컨벤션 전문가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과 이 외계 디자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과의 이 협업을 어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디자인 매니저 과정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어이 체계로, 이러한 트랙들을 만들어서 대학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잠깐 제가 그 사례를 써놨습니다만, 실리콘밸리로 잠깐 얘기해 돌아가면, 60~70년대 실리콘밸리가 탄생할 때, 그때. 실리콘밸리의 도약을 견인했던 것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하고 버클리, 특히 스탠포드 대학인데 이때 정부, 도시, 기업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철두철미하게 현실적으로, 현장적으로 정부 조직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도시의 기업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듯이 우리 디자인 교육도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 매년 3만 명이나 엄청난 디자이너가 배출되는데 왜 세계적인 건축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안 나오냐. 라는 것이죠. 건축가와 이 디자이너들이 이저 세계가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매우 약하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요구를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디자인 스튜디오 골방에서 자기 세계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가는 디자이너가 없다는 라 것이죠. 더더군다나 생산의 전 과정을 또잘 아는 디자이너도 없다는 이제까지 교육 커리큘럼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조적 활동에 집중하는 스튜디오가 없다. 자신의 이름을 건당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청춘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스튜디오가 없다. 조금 괜찮아진다 하면 변질되는 스튜디오는 많죠. 평생.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스튜디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5%가 95%를 끌어가는 구조입니다. 5%의 삶과 95%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본인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디자이너 스튜디오들을 보면 되고 싶은 것은 5%가 되고 싶은 거고 하는 행동은 95%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5%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매진하는 평생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진하는 디자이너와 스튜디오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매스미디어입니다. 매스미디어는 정말 디자인 혁명 주체예요. 매스미디어가 고도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키우고 보도하고 그래서 큰 물줄기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 아르누보 아르데코 입체파 인상파 이다 매스컴의 덕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용어까지도 그렇게 됐어 요 매스컴이 만들었어요 용어까지도 인상주의라는 거니 나르데코 이것도 다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이 미디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대 디자인 이념의 발신지, 발신자이자 발신지가 매스미디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학 교육 과정에 매스미디어 전문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다음 페어입니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페어를 우리가 창조해야 합니다. 밀라노가 세계 디자인 트렌드가 된 세계 디자인의 전범 도시가 된 이유.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어 인프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페어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뭐저 현재의 수준은 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비즈니스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이 영향력 있는 어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 기업이 오지도 않는다. 오직 내국인만 바글바글하는 페어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아시아 디자인 페어, 동아시아 디자인을 정립하고 동아시아 디자인을 모이는 동아시아 디자인 페어를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디자인 페어입니다. 동아시아라는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14억 전국, 16억 한중일, 44억 아시아인데 이것을 선점한다면 이들의 마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세계의 디자인 페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 그와 아울러 이 디자인 페어가 가지고 있는 어, 또 문제점, 그 막대한 물적 이동, 물류, 어, 환경 부담, 응? 뭐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페어를 우리가 또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버추얼 페어, 이 가상 페어를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 미래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혁신 기업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스튜디오와 제휴해서 혁신적인 디자인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이 미래 속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조직입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만들고 대학 교육 기능도 이젠 UN 미래 포럼이라는 데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2030년 이제 뭐 16년 밖에 안 남았네요. 2 0 3 0년이면 상당량의 대학이 없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미래 예측 기관의 이뭐 어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그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로 어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대학이 없어진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어, 저,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대학이 없어진다. 대학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기능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텐데 이 기능을 누가 이어받느냐. 그것을 보면 은 기업이 대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저 대학 교육 기능도 어이 기업이 이 갖게 되는 변화를 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 되는데 밀라노가 1세기가 걸렸어요. 아 밀라노가 밀라노 페어가 어이 61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디자인 클러스터로 이제 완전히 정착되는 데 반세기가 걸렸어요. 이 밀라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자인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념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열어갈 디자인 시티를 서둘러서 계획하고 조성해야 하겠다는 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밑그림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요. 이런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 앞서 밀라노가 어떻게 세계 전범 도시, 전범 디자인 도시가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지정학적인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이 중요한 지정학적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조건을 어,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경인 지역에 어,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앞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8대 분야의 네트워크. 을, 어, 디자인 인프라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들어오고 대학이 디자인 대학 교육기관이 들어오고 디자이너들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스튜디오들이 혁신 디자인을 할 스튜디오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매스미디어가 포진되고 이 페어 인프라 스트럭처가 들어오고 이 디자인을 어,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기업들이 중소 기업들이 들어오고 협회 단체들이 들어오는 어,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창업 인큐베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그리고 또 어, 디자인 프로텍션을 어, 또 담당해 주는 이러한 디자인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대역 동아시아 문화 블록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이 지구촌에는 많은 경제 블록들이 생겨났습니다. EU가 생겨났고요. 또 아프리카 AU가 생겨나고 아세안, 뭐이 NAFTA, 뭐이 APEC 등의 경제 블록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아까 창조도시를 얘기할 때 이제 세계의 흐름은 다시 이것이 문화적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화블록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문화와 이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공동체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같음, 시뮬러리티,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화 블록을 형성을 해서 16억 한중일 인구, 44억 아시아 인구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이것을 세계의 보편으로 전파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클러스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당연히 민관 산학이 뉴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어서 협치를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앞서 이 밀라노의 사례를 보고 이탈리아의 경우를 봤는데 영국과 일본이 국가 주도의 디자인 정책을 펴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마다의 방향성이 있고 국가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의 이그 접근 방법은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땅을 주고 이런 체제를 갖추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국내외 민자유치 비율을 늘려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관이 해야 할 일은 각종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이 8대 항목, 8대 부문이 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데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이 고급한 혁신 인력들이 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실리콘밸리가 그랬어요. 이 고급 두뇌들이 들어오게 하고 고급 두뇌들은 유입되고 이 고급 두뇌들은 유출되지는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연구를 했다 이거죠. 자원이 유출되지 않는 것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또 고급 정보와 지식이 특허가 빠져나가는 것을 또 막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서 우리가 저이 벤치마킹해야 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규제를 해서 초기에 집가앙 등 같은 것을 막아야 하고 한중일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 클러스터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체들이 창업보육 기능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학 교육 기능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면 동아시아 창의 문화의 이념을 정립하고 이 동아시아의 디자인을 디자인 모형을 범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를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속에서 찾아내고. 이를 세계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 하기 담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 강의는 거의 끝났는데요. 이러한 모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베이스가 뭐냐? 그것은 창조와 혁신입니다. 창조와 혁신. 이 창신은 뭐 저희 이 신문명 디자인 대학 지금 신문명 디자인 대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곳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두개골 속에서 검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창조고 이노베이션은 뭐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 여러분들은 이부 강연을 오늘부터 듣고 계십니다만 일부 강연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이부 강연은 doing 새로운 것을 혁신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실천적인 어, 논의를 하는 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문명 디자인 대학 지금 현재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명 디자인 대학 장시는 이념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어, 이념을 디자인이라는 것이 물질 형식으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신문명 디자인 공모전이 연결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문명 디자인 포탈 창신이 이달 22일 날 시운전에 들어가고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1월 11일에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이것은 뭐이 작업은 한샘에서 하지만 이것은 한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류의 장입니다. 이념의 교류의 장입니다.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